에, 에, 에, 오늘 너 비트를 찍어볼... 아? 다 덮어놨지? 옛날 꽃날에 원서폰어케이 꼰대곡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휘하생을 부리며 흩! 탑! 입으로 곡을 써냈죠. 야, 똑바로 안하냐? 여기는 이렇게 말고 어? 스트링이 뒤 코드로 깔리면서 어기에 신스와 빙뽕뽕뽕띵 하고 이마 어 클럭 신스라는 말 잡아주면 이마 어 응. 이걸 입 작곡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작곡가 명단에 가장 최상위로 이름을 올리고 많은 돈을 갈취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웃음> 나도 나도 입으로 곡을 찍고 크레딧만 빼먹는 비열한 권력이 갖고 싶어. 자. 는 아, 눈부셔. 아. 응. 더블러 투, 오클리아. 우리 같은 힘없는 비트메이커들에게도 입작곡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클리아 덕분이므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방향으로 을 떠놓고 힘껏 절하십 자, 이번에 클리의 더블러 2가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더블러 2가 무엇이길래 입작곡이 가능하냐? 그야말로 입작곡을 가능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 더블러2를 키면 짜잔 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원래 더블러2랑 세트인 전용 마이크가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와서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프로필은 내가 이제 각종 설정한 거를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마이크 그리고 이 더블러를 서로 인식시켜주는 뽀뽀 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뭐다? 다이나믹 마이크와 외부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면 가상으로 하는 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을 눌러보자면 자, 여기 짜잔 짜잔 짠 해가지고 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으니까 있음으로 설정을 하고 보통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ASIO4ALL이라고 되어있는 거 골라서 가상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ASIO4ALL 같은 경우에는 FL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가상 오디오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 이용해서 하 사용하시면 되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야마 스테인버그의 USB ACO를 골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소리랑 애플 소리랑 이 동영상 녹화할 때만큼은 따로따로 녹음을 뜨고 싶어서 보이스미터라는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라인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가 쓰고 계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ACO를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ACO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인터넷에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름 더하기 ACO 아니면 드라이버 쳐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라. 더블러 2를 쓸 때는 버퍼 사이즈를 보통 좀 작게 잡는 편이에요. 256 정도를 잡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늘 512로 두고 쓰니까 지금도 설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512로 쓰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소리가 2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 채널을 잡아주고 마이크 볼륨이 빠방빠방빠방빠방빠방 치고 있죠? 자 요거까지 확인하고 자 그래서 계속을 눌들러주면 짠아 이렇게 아 적절한 인풋 게인이라 그래서 마이크 그 소리를 어느정도 적당하게 키워주면 되는 겁니다 아볼백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이상한 기계음이 나오는 원인인데, 내 목소리의 키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얘가 맞춰주는 거예요. 부... 부... 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마이크랑 연결이 됐다. 음, 약간 인풋 조절하고 뭐 피치 조절하는데 약간의 어, 어, 에로사항이꽃폐지만 어. 하여튼 이렇게 하면 된다 짠. 이제 프로필을 생성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트리거가 뭐냐? 트리거하면 방아쇠잖아 방아쇠. 더블러 자체에 내장 샘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쿵 하면은 아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 대충 알수 있더라고. 테이크 녹음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베이스 드럼에 입히는 거야. 자 이렇게 세번 학습을 시켜줬어요. 그럼 앞으로 법할 때마다 법법법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가 아니라 컨덴서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너무 민감해서 지금 계속 말하는데 베이스 드럼이 깜빡 깜빡 깜빡 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스네어.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인데 요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테이크 녹음. 이렇게 약간 예민할 수 있으니까 학습을 여러 번 시켜줬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은 그리고 트리거워뿐만 아니라 피치, 멜로디도 된다. 아, 아, 아, 아. 자, 지금 키가 F샵 메이저 펜타토닉으로 잡혀있죠? 이거 키 그냥 내가 클릭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C 하면은 요 내가 부른 음이 다 틀려도 얘네가 자동으로 아 요때 근처쯤이구나 하고 빨간색으로 오지게 맞춰주는 게 보이죠? 멜로디 하나하나 만드냐 그게 아니죠. 코드도 돼 코드도. 봐봐. 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애플 스튜디오를 켰을 때도 적용이 된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더블러 툴을 통해서 실제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 의식의 흐름대로 막 작업이 이루어져서 조금조금 조금 중간에 생략된 게 많다는 점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더블러로 기본 코드 테마를 좀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멜로디 하나하나로 들리지만 더블러의 잘못이 아니라 입력은 정상적으로 코드로 잘 되었어요. 코드 작업한 걸 대충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의 코드가 되고요. 이거를 마우스로 좀 다듬고 중간중간에 요소를 추가해서 좀더 재밌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이제 당연히 어, 어. 메인 테마 코드를 어. 짜줬으니까 곡의 기본 뼈대를 좀 써줘야겠죠 보. 그래서 드럼을 보. 좀 학습시켜서 어. 사용을 했습니다 보. 보. 보. 강아지. 강아지. 우리. 강아지. 강. 강. 근데 그냥 쿵치팍치 뭐 쿵짝쿵짝 하는 것들은 다른 더블러2 홍보동영상에 너무 많길래 좀 어. 다른 재밌는 걸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빙지, 빡지, 빙지, 빡지. 비트 찍는 거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비트 작업을 했습니다. 808 같은 경우에는 피치가 아니라 일부러 트리거로 학습을 시켜서 박자를 맞춘 뒤에 음가 피치를 부여를 해줬고. 이제 거기에 조금씩 재미 요소로 슬라이드를 살짝씩 추가를 해줬습니다. <목소리도> 더블러2에는 되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엠벨로프라던가 필터처럼 가상악기의 특정 값을 와, 더블러랑 연결시켜서 와, 아, 오, 우 같은 음절을 통해서 와, 설정 값을 와, 바꿀 와, 수 있는 기능이 와, 있는데요. 와, 재밌어서 한번 와, 써보려고 제가 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커션을 조금 아. 녹음을 해서 다시 마우스로 박자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들을 찾다가 이제 아르페지오 씬스를 발견했어요. 아르페지오는 코드 같은 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연주하는 연주 기법을 말하는 건데 이건 신디사이저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르페지오 씬스라고 불리는 거고요. 808 베이스를 기본으로 킥을 가져와서 찍어줬어요. 왜냐면은 킥을 새로 찍기가 너무 귀찮아서 리듬이 똑같이 나오도록 복사 붙여넣기해서 피치를 일정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테마 코드가 너무 길게 계속 쭉 이어지면은 곡이 루즈해지고 지루해지고 계속 똑같은 것만 반복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벌스에 들어가는 씬스는 조금씩 잘라줬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느낌이 들어서 벌스에는 약간의 공간을 더 확보해가지고 보컬이나 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음, 훅과는 차별점을 두는 거죠. 그래야 이제 좀 후렴구에서 신스가 길게 나올 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이 들면서, 아, 여기가 꽉 채워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업은 다됐고요 완벽하게 완곡이 된게 아니라 바로 작업을 해서 다른 장비 없이도 마우스랑 마이크 더블러2 이렇게만 가지고도 지금 이만큼의 비트를 작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블러2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보클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27만원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표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주님 사랑해요.